이게 영국의 민스파이라는 건데요. 약간 안에 건포도 들어있는 파이 같은 건데 영국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저는 건포도를 싫어해서 어, 잘안 먹습니다. 브라세스 프라츠라고 하는 건데, 이거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먹어요. 좀씁쓸름해서 호불호가 갈리는 미니 양배추입니다. 픽스인블란켓트그 뭐라 그래? 담요를 뒤집어씌운 돼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베이컨은 이렇게 돌돌돌 마른 소세지인데 맛있어요. 이 불쌍한 터키들 보이시나요? 한국어로는 칠면조라고 하죠? 종류가 많네요. 근데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어떤 애들은 좀 행복한 삶을 사는 애들이고 어떤 애들은 좀 불행한 삶을 사는 애들인 것 같아요. 크기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대가족이 같이 나눠 먹기 좋은 고기라 크리스마스 요리로 많이 먹는데 솔직히 말해서 치킨이 더 맛있어요. 아무튼 익으면 이런, 익으면 이런 모습. 와, 진짜 비싸다. 얘는 뭐 어떤 삶을 살았길래. 7만원? 8만원? 크지도 않은데 엄청 비싸. 이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얘는 이렇게 63파운드. 10, 10만원이 넘는데 터키를 저렇게 베이컨에 감싼애들도 있네요 트러플 크리스마스에 많이 먹는 디저트들이에요 영국은 디저트가 맛있습니다 메인 요리보다 크리스마스 디너에는 이 크랜베리 소스가 혹은 잼이 꼭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맛있어요 이거는 말린 약간 대추랑 비슷한 건데 뭔가 감하고 대추 사이에 약간 그런 맛이거든요? 몸에는 되게 좋대요. 근데 제가 건과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김치도 있어요. 가격은 한 7,000원? 그 정도? 7, 8,000원? 각종 치즈랑 치즈랑 곁들여서 먹는 것들을 파네요. 예쁘다. 냉동코너 와욕시 푸딩도 있네요 크리스마스 일에 꼭 들어갑니다 제가 영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푸딩 섹션입니다 디저트를 여기서는 푸딩이라고 불러요 맛있게 생겼어 티라미스도 있고 애플 크럼블 크럼블 요리도 있고 Yeah, s so e uh, already given me a hundred quid. So why are you asking t h t I don't need to f l I can pay s mm -hmm. o m e o n to put the phone. You have to try and keep some of t e at your house because I'm... Because then... Yeah, it's alright. I'll take them a n a y Careful. In that case, we'd all go together, you can take it o u t Yeah, y o u i k e t once. I'll just check the back door s l o c k as the t h i charges. I don't know if you can't go through them, they're not, they're not. They're d i f f e r e t t h uh, a t i n o g h It's okay, if can use it for a while. Personal.